이곳은 본격적으로 성공학을 훈련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을 성공학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먼저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육생 네 1번 교육생 2번 교육생 네 2번 교육생 3번 교육생 네 3번 교육생 4번 교육생 네 4번 교육생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동들리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저랑 반대편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필터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모두 걸러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한테 돌리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시기를 권합니다. 1교시 훈련 1교시는 시각화 훈련입니다. 이 시각화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생에 꽂혀 있습니다 무조건 생생해야 된다 생생하지 않으면 시각화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생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각화가 잘 안돼요 나는 시각화를 못해요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 이 생생은 이제 우동 먹을 때나 쓰는 겁니다 생생우동 여러분들은 이제 진동 그리고 느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느낌 그 어떤 구루도 그 어떤 스승님도 생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느낌 필링을 강조했죠 예 여러분들 어 1교시 마쳤으니까 1교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육생 제가 시각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교육생 나가 이교시는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셋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에 너무나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뭘 봐도, 무슨 훈련을 해도, 무슨 실습을 해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꽂혀 있어서 제가 그 어떤 실습이나 그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고 실습을 하더라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교육을 끝나고 들어가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만 남아있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2교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것 여러분들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될것 2교시는 뭐냐? 바로 긍정입니다. 반쯤 드러누워 있는 2번 교육생 2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번 교육생 나가 3교시 역시 마인드셋입니다. 어떤 마인드셋이냐 믿음이라는 마인드셋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에 꽂혀 있어요. 지금 이 교육실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솟아납니까? 아니죠.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으로 떨어진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을 함으로써 방해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을꽉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가 안 되면 믿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3번 교육생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3교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뭐였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 4교시, 4교시 역시 마지막 마인드셋이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프, 오로지 4번 교육생 혼자 남아있습니다. 4번 교육생 정신 차리시고, 4번 교육생 조금 삐딱합니다. 자세가. 똑바로 자세를 잡으시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4교시, 우리가 또 놓아버려야 될 마인드셋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감정을 느껴야 된다 감정을 느껴야 된다 그막 감정을 느껴야 돼 감정을 느껴야 된다 여기에 몰입해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느껴져요 느껴지지가 않죠 왜냐면 감정 은 후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보거나 느끼거나 어떤 감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감정이 있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감정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게 감정입니다 즉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 이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감정은 그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은 그 뒤에 나타나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교육생 제가 4교시 마인셋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뭐였죠?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 You are my God? 여러분들 오픈마인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셨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필터가 거쳐져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만 계속 뱉어내게 됩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오픈마인드로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빠른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도움이 되실 분들께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성공학, 잠재의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싶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홈페이지 공식 단독방 링크에 들어가셔서 무료 온라인 코스, 무료 전자책, 무료 이메일 코스들을 등록하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